<목소리> 이게 진짜 수면 무금은 지금은 너무은지금한 지금은 지금은 지네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지고가지 거예요? 아니요. 그러니까 그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가지고그지분은 산소 공급이 안, 안 되는 거죠. 네. 근데 그 이유 중에 응. 하나가 그 자다가 뇌경색이 되는 사람도 있고, 그냥 평소에 그, 이 무흡 환자는 혈관이 굉장히 염증이 생기고, 염증이 생기면 그 부분이 부풀어 오르고, 그러면 거기에 혈액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이게 퇴적물이 쌓이잖아요. 그럼 거기에 이제 그, 이 혈전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지. 그러다 보면 이제 툭 떨어져 나가서 어딘가를 막아버리면 이제. 그, 돌아다니다가 거죠? 그 당뇨 환자가. 네, 네, 네. 눈, 뭐, 발, 뭐, 이런 데들이 뭐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하는데, 결국 그게 이 찌꺼기가 혈관을 막아가지고 그 아. 부분에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거거든요. 그리고 이, 이, 이, 눈은 굉장히 작은 틈으로 이게 들어오거든요. 이 안구 이렇게 했을 때 보면. 네, 네. 그래서 이 혈액순환의 문제가 제일 먼저 눈으로 나타난 게 목이 막히면 이제 목, 얼굴, 이 뇌로 가는 머리로 가는 혈액이 적어지잖아요. 그럼 젊은 영향 받는 게 눈이란 말이에요. 눈이 침침해지고 뻑뻑해지고. 그래서 목을 풀어주면 눈이 밝아졌어요. 혈액순환이 됐어요. 그러면 그 뜻이거든요. 그 안압이 높아지는 게 엄청 위험하대요. 음. 이게 안압, 그 저기 하면서 안압이 확 올라가면은 그런 부분이 요 안압이 높아지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? 모르죠. 어. 굉장히 많이 우는 느낌. 굉장히 많이 울면 눈이 왜 눈에서 느껴지는 그 이제 굉장히 많이 울고 나면 그 그런 느낌 안압이 높아졌다는 그런 느낌이 자주 들면 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. <목소리> 오늘 박수아 씨도 그 얘기했어요. 안압이 높아지면서 그 위로 가는 거예요. 이게 용기를 달려 있어가지고 음, 아주 유용하다. 안압이 높아지면 은래도안 좋은 영향이 있고 안압이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? 스트 순환이 안 돼가지고 요자 뇌에서 뿜어 올렸어요 아니 그 신장에서 뿜어 올렸어 그러면 갔다가 다시 일대일로 돌아와서 나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올라는 가 가는데 뿜었으니까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중력에 계 의해서 그러니까 동맥은 쎈 입이지만 정맥은 약하잖아 근데 여기 굳었어 그래갖고 이게 혈관이 좀 눌려있다고 표현할까요 좀 저항이 있는 상태니까 올라간 100이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는 한뭐 80이나 90이나 만 내려왔다. 그럼 나머지가 여기 계속 압이 걸려있는 거죠. 뿜어 올리고, 뿜어 올리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 충혈이 되는 거죠. 이 머리에. 그리고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게 뇌라는 거죠. 아니, 그, 눈. 그, 그러니까 뇌 압이 높아진 거죠. 안압이라기보다. 그, 그러니까 순환의 문제예요. 그, 결국은. 그, 어디 뚫으면 안 될까? <웃음> <웃음> 아, 그때 진짜 위급할 때코때려가 코피를 뻑 쏟아버리면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. 그런 그 속설도 있는데 아직 안 해봤어 그런 거 겪어보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그렇다고 저기, 하더라고요 그 저기 가서 그거 안 해보셨나? 그때 안 해보셨나? 그코 위로 이렇게 그 찔러가지고 코 빼는 거그 비염인 거 그런, 어. 그런 건안 해봤어요 네. 그래서 정말 안 좋은 피가 정말 많이 쏟아지는데 네. 나는 어렸을 때 그거 봤어요.